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 있나요? 무분별한 식습관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위내에서 분비되는 위산이 과다 분비되어 역류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질환명은 식도임이지만 치료해야 되는 부위는 위장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을 조절하여 위산의 분비를 조절해야 합니다. 또 스트레스도 역류성 식도염의 주된 원인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기 기능 이상으로 위산의 분비가 늘어나거나 하부식도 관략근압이 저하되면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복강내압을 증가시키는 비만과 과식도 원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백초한방 증상으로 인한 한방치료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위산분비 억제제 처방이 권장되고 있지만 칼슘의 흡습수를 방해하며 골밀도를 감소시키고 골절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령자일수록 위산분비 억제제 요법보다는 한의치료를 통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의치료 시에는 침치료와 한약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초한방